아저밤 보여주세요. 아저 저만으로 한번 갈까요? 음... 어 일반 열쇠랑 불꽃 열쇠요? DPS가 그러니까 딜 DPS로 보면은 불꽃이 더 세요. 어, 단일 대상으로 봤을 때는 불꽃이 더 센데, 어 소비 활력이 높아요 불꽃이. 그래서 약한 애들 저 잡을 때는 어.. 전 일반 쓰기도 하고요 약한 애들 잡을 때는 일반 쓰기도 해요 저는 그.. 소비활력이 낮으니까 근데 그냥.. 불꽃 많이 써요 피부표 할 때는 어.. 사람이 좀 많다 라고 하면은 지진 쓰는 편이고요 바위 아 바위 지진이야 바위 왜냐면은 활쟁이 자체가 그게 없잖아요 그 뭐야 범위기가 없어갖고 그래서 네, 바위 쓰고 좀뭐 뭉탱이 뭉치기 힘들다 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써요? 저 마음이 힘드냐고요 힘든가? 예, 네, 쪽 저도 근데 오랜만에 하는거라 못 깰수도 있어요 저거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한몇달 된거 같요안하지안하지몇달 같아, 된거 같아서요 제가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웃음> 옛날에 이거 진짜 신나게 했었거든, 많이 했었거든요 요새는 딱히 여기로 올 필요가 없으니까. 아 도핑하기, 아 도핑은 해야 돼요. 에, 그렇게 막 약하진 않아요 애들 어..뭐야.. 잘못했다 아..뒤졌다 나 아..이.. 실수했다 너무 멀..멀리서 때렸어요 음, 채팅 보면아직 <웃음> 어? 트리 부서 하니까 은근 어렵습니다, 이게. 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딨어? 아, 잠깐만. 얘랑. 예. 소리 처음 들어요. 영상 중에 제 목소리로 한 것도 있어요. 중간 중간 보면 그 여자 목소리 말고 남자 목소리 나올 때제 목소리고요. 여자 목소리 건 AI 클로바 더빙이라고. 아까 전에 그 보셨죠. 멍멍이 그렇게 거기서 애들 빼오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그냥 정리하면 돼요. 아, 왜냐면 멍멍이를 먼저 떼, 거기 있는 걸 빼오는 이유가 거기 는 영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돌면서 먹으면 6개 정도를 영혼을 먹, 먹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초반이 좀 빨리 클리어를 할수 있으니까 이제 애들을 더 많이 소환해가고 그래서 아이 이동새끼 쉬워. 왜 자꾸 쉬. 죽여 놀지 말고 그래서 그냥 앞마당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군병만 소환해서 그냥 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거 왔을 때 어, 마리안 노트를 소환하든가 아니면 힐러 여기 일반 NPC를 소환해야 돼요. 여기부터는 힐러가 필요해요. 저 앞마당에는 저 고정적으로 있는 애 중에 그힐 해주는 NPC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선 힐러가 필요 없는데 걔가 저기까지, 여기 다리 건너까지만 있어요. 여기, 여기까지는안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힐러를 소환해줘야 돼요. 이렇게 딱 원래 잡기 전에 요거 어, 각계 적용 명, 명령 해놓고 그 다음에 공격 명령 하면은 뭐 여기 궁수 애들이 이렇게 활로 쏘거든요. 이게 딜이 세요. 그래서 이걸로 선빵 때리면서 이제.. 시작하면은 우원서 잡는 건 쉬워요. 여기 저승의 밤이라는 건전이에요예 어, 네. 말씀하세요. 아... 아 여기 저승의 방 따라 했었어요? 어 이게 처음에 하면은 실패해요. 저도 이거처음 했을 때못 깼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피 얘가 피를 치워줘요. 몬스터 피를 그래서 웬만하면 하피 먼저 죽여, 죽여 죽여주시는게 좋아요. 하피가 딱히 뜨거든요. 뜨면은 하피부터 점사해서 죽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스킬도 써주고 유니스킬 공격.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게 이게 좀 패치를 해갖고 또 애들이 약해졌어요. 애들이 좀 많이 약해진거라 그래서 좀 잡기가 수월하고 요 여기 잡으면은 여기 보면 가끔 여기 길목에 한 마리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 마리까지 채집 이렇게 채집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렇게 영혼 수거해 주시고요. 다시 뒤로 백 다시 비, 뒤로 백 하다보면 여기 뒤에 여기 우리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 뒤에 이렇게 새길이 있어요 여기 샛길로 가면은 여기도 길이 있거든요? 물로 가는 길?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아 컨텐츠 좀 같이 올려달라고요? 아 이렇게. 예,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웃음> 어, 어, 좀, 바빠가지고, <웃음> 죄송해요. 어, 먹고선 힘드니까. <웃음> 어. 최대한 그래도, 어, 마, 많이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것까지 잡으시고, 그냥 애들 대충대충 대충 소환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부터는 지휘관이 있어요. 지휘관부터 쫓쳐야돼요 지휘관... 몬스터가 어... 저거 뭐야 실드를 걸어요 자기한테 그 실드량이 어마어마해갖고 안죽어요 저거 빨리 안죽이면은 실드 이제 걸리기 시작하면은 어, 만약에 실드 걸렸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때려서 죽여야 하는데 혹시 사명 스킬을 쓰시면은 사명에 이 소드락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여기 상대방 버프를 뺏어오는 거거든요 실드 걸렸을 경우에 저소드락을 걸면은 실드를 뺏어올 수도 있어서 그거 활용하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최대한 극딜로 녹이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뭐, 뭐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여기서도 이렇게 저격 명령하고 어, 공격 저 쭉쭉쭉쭉 쏴요. 애들 다 죽어요. 보죠? 없었죠?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여기까지 딱 이제 잡고 여기까지 수거를 한 다음에 역소를 해요. 역소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쿠거, 아리안노트 그리고 갤리온 그리고 유공해. 그리고 아융 유... 아, 융이 아닌데, 아 씨.. 융이 빼야 되는데, 아 융이 빼야 돼요. <웃음> 융이 아니야, 융이 이제 필요 없어. 엘테르 엘테를 좋아하네요. 아 오랜만에요.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냐면요. <웃음> 아, 죽들거거든 <죽을> <웃음> 어?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를 어... 어... 능숙능나게 이렇게 막 컨트롤로 깨는게 아니고 저 장비 점수로 미는거예요 제가 제가 장비빨로 미는거예요 이게 지금 얜 뭐야? 야씨야씨 나와이씨 이거 아니잖아 아... 야이씨 나와 <웃음> 나와 봐봐,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어, 꼬였어요. <웃음> 어. 이 지휘관을 못 죽였죠? 아, 지휘관이 실드를 쓰기 전에 죽였네요. 어째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웃음> 그 앞에서 죽여서, 어, 어, 그냥, 어. 뭐, 이렇서영혼 여기까지 다 먹어요. 어. 영혼을 다 수거해. 여기도, 얘도. 아, 웃음소리가 좀더 극성이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또한 매력 합니다. <웃음> 장난 이니고요 여기도 가끔 유령 한 마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잡고 여기 위에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 밀었으면은 이제부터 멍멍이 잡으러 가요. 이제 멍멍이 잡기 전에 여기 개굴, 이거 전략적 개굴 이거 하면은 어 일반 애들은 다 없어져요. 역소돼요. 이제 영웅 애들만 남고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무적 탈것 소환해서 무적 탈것 타고 한대 때려서 이제 멍멍이 대가리 저쪽으로 돌려주고 여기다가 이제 소환하는 거야 아, 잠수못소다씨 네, 회사 이러, 이게 대가리가 애들이, 이거 뭐야 일반 애들이랑 마주하면 안 돼요, 원래 지금 요게 잘못됐어요, 저는 지금 원래 뒤통수를 봐야 되는데 아, 아.. 죽었다. <웃음> 어. 여기 뒤통수인데로 가야 돼요. 이게 한번 맞으면 뒤져. 음, 이게 저번에 좋은, 어 저번에 좋은 그로아가 있나? 그냥 캔니스 쓰는 거고요. <웃음> 어. 그냥 이렇게 뒤에서 패면 돼요. 이게 그다음에 스킬 한 번씩 써주고, 어. 스킬 한 번씩 써주고,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패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의신담버에서 어글도 풀어주고 이제 원래는 제가 지금 잘못 소환했어요. 근접 그.. 애들 있잖아요. 근접 일반 얘 예, 전사까지 소환해서 요 반격태세명령도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럼 좀더 빨리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은 멍멍.. 멍멍이 여기 밑에 상자 있어서 상자까고요딱 쓰면은 어, 어디야? 그거 잡아볼까? 2분이면 잡지 않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어, 여기 잡으면 댕댕이까지 끝나는 거고 여기 위에 보면은 그 피해 형제 뭐보시기 걔네 있어요. 걔도 보스가 있는데 여기, 얘도 시간 나오면 잡을 수 있어요. 어되살아남데 어, 형제 형네 이렇게 그냥 얘도 똑같이 스킬쓰고 와서 이렇게 때리라고 하고 얘 원래 잡을 때 기... 뭐야 반격태세를 쓰면 좋아요 얘 어이씨 아파 아파 너무부터 죽이자. 얘 원래 이거할때얘 있죠. 그 저걸 해야 돼요. 그 반격 태세를 얘 활용을 해야 잡기가 좀 수월한데라서. 저거를 좀 기병을 써라 <웃음> 했더니. 못 잡나? 어. 1, 1분인데. 어. 내가 죽일거야 내가. <웃음>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어어 기병부터 죽여 내가 죽일거야 내가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어, 어, 어. 내가 이렇게 죽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어. 얘도 먹어주고 이렇게 여기 또또 시간 남으면은 여 앞에 가면은 그 투석기 있거든요. 투석기 있는데도 저거 막 부시면은 막템막 먹을 수 있는 거 상자 나오니까 그거 다 까줘도 되고 쉽죠? 쉬워요? 저는 이게 제가 딜로 그냥 다 잡는거라 아 뭐야 아, 활력이 없구나 아왜 공격을 안하나 했네 아아좀부셨다 이거 어, 어. 이렇게 하면 깨요 영거는 어, 솔직히 말하면은 댕댕이까지만 잡아도 돼요 저는 제가 좀 빨리 죽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남아서 좀 그거 하고 장비 점수가 15,000점만 넘어도 충분히 따라할 거예요 이거는 활쟁이 기준으로 어, 아, 아는 분 말씀으로는 힐러가 제일 쉽대요 힐러는 이 지금 보면은 저는 이게 힐러 NPC를 소환했잖아요 얘네를 소환할 필요가 없어요 다 딜러로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힐을 하면 돼요 노래 부르면서 자기가 노래 부르면서 힐을 하면 되니까 딜이 오히려 더 좋잖아요 왜냐면 딜러 NPC들이 더 많아져갖고 그래서 더 빨리 잡아요 그래서 힐러가 되게 쉽대 근데 저도 힐러 <웃음> 저 활쟁이 밖에 안 해봐갖고 어... 그리고 이렇게 보상은 거기 안에서 상작 가갖고 뭐 이런거 줘요. 배피다기움 조각 막 이런거 결정 이런것도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우편함으로 요것도 와요. 이제 그 깨는 정도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이렇게 오는데 600점 찍으면은 만땅이어서 찍으면은 이렇게 목걸이 하나랑 이 접안목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접안목이랑 강아재 시면의 강아재랑 그리고 접안목이 각성하는 거 각성 주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접안목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어, 보통 황목을 많이 끼긴 하는데 접안목이 딜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능력치가 높게 붙어서 보시면은 주능력치가 높게 붙잖아요 황목은 무조건 체력이 붙는데 그래서 딜적인 면도 좋아서 하나 만들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접반먹길 때도 있고 아니면 황목길 때도 있고 근데 전 있으니까 분해